오늘 더 이쁘네요 먹을 거요? 원래 이쁘는요아 <웃음> 먹을 거 있냐는 줄 <웃음> 안녕하세요 휴식 기간 동안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떠나고 싶나요? 저는 또 다시 일본에 가고 싶어요 가서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때 리얼리티 찍을 때 그래서 가서 다시 한번 제대로 놀고 오고 싶습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녕하세요 갑자기 <웃음> 질문이. 질문 질문을 받아옵니다. 새 인사를 해 주세요. 입니다. 갑자기 그래서. 갑자기. 졸업을 맞이한 친구들에게 졸업 축하 인사를 해 주세요. 졸업 축하한다. 나. 졸업 축하한다. 나. 야, 나. 졸업 아, 축하한다, 소나. 아, 진짜. <웃음> 나. 졸업을 맞이한 친구 축하한다. 이거 어제도 했는데. <웃음> <웃음> 이번 커밍스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? 음, 이번 활동은 굉장히 순탄하게, 정말 여유있게 잘한것 같습니다. 난정날라 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, 이번에는 정말 잘한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! 따단! 고맙습니다. 쉬운데요? 안 써요, 여러 이거 어떻게 해요? 네. 감사합니다. 개봉박두. 우와! 언니 이거 대박이에요. 완전 예뻐요. 꽃에 반짝이가 있어요. 우와. 리고 어? 이게 뭐야? 요 뭐예요? 아, 여태까지 찍은 영상. 하나 하나는 부모님이 와. 시집? 넣는 <웃음> 구멍이 없는 관계로 <웃음> 나중에 본집가서 보겠습니다 <웃음> 예~~ 역시 선물은 먹을거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꺼 다 감어 전 기차가 아니거든요 전 기차가 아니거든요 <웃음> 그죠 갈아타려고 그러잖아요 <웃음> 아 저거? 아뭐 개그 와 저거 욕까지 해 어떻게 해? 이럴 수가 있지? 무슨.. 감사합니다 내일 네, 우는 거 찍어야 되는데안올 <웃음> 거예요? 어? 지금 울라고요? 지켰다! 완전 나왔다아 진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! <웃음> <웃음> 한오 <오빠> 같아! 기운 <웃음> <못 웃음> 맞아! <웃음> 그치? <웃음> 언니는 저희 한승댄타에요아식수 언니, 언니, 아, 언니는, 아, 아, 아. 아. 언니는 저희 한승댄타에요 네. <웃음> 언니는 저희 한순 언니는 저희 한순댄 타래요 동훈이 오라고 그래 동훈이 아 맞다 좀 오라고 진짜 왜안와 무슨 동훈이죠? <웃음> 이동훈 이동훈 오라고 너 때문에 네가 안 와서 이름 까먹었잖아 <웃음> 맞아 맞아 <웃음> 파이팅 빨리 가 안녕 빨리 진짜로 가. 안녕 말고, 안 보여 지 말고 불닭볶음면 아, 먹지헐 먹고 싶다 나도, 먹고 나도, 있었는데 언니때문에 언니 안 언니가 힘이 안서 그래요 아 언니때문에 생각났잖아요 고. 뭐? 카피다지 <웃음> <근데.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엄마 불닭에 <분란히> 삼 <웃음> 네, 네, 빠지지 네, 네. 아, 맞아 참치마요 참치마요 치즈 안녕